하고 다 수식한 다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히 수식한 걸만 만족하면 의미가 없죠. 이 시간은 의미가 없어. 자, 이정도 돼요. 나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 어떤 사람도 갖고 있지 않아. 아무도 없어. 뭘 나를 도와줘. 나를 도와줘. 그치? 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만약 이름 없대니 이름? 자, 내가 다시씁니다 이거 그러면. 이때, 문제화, 문제화 시키고 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문제의식을 갖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너희들이 혼자 공부하다 보면, 혼자 자습을 하다 보면, 독습을 하다 보면, 이런 그래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뺐어요. 이게 만, 완성이에요. 마침표 여기다 찍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자꾸 가져야 되는데, 문제의식을 가져야 발전하는데, 그냥 이것만 달랑해버리 만족한단 말이에요. 해석이 내가 됐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혼란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럼 이거 최종 뭐야? 그러면 갑자기 당황스러워지 어, 이것도 그거 아니 똑같은 거 아니고. 어, 나는 도와줄 친구 없어요. 위에도. 나를 도와줄 친구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의미상의조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이거는. 알겠니? 어? 얘가, 자, 피수식어인 이 명사. 부, 이게 부정대명사인데요. 이 대명사가 투엘프의 의미상의조라는 얘기예요. 얘가 얘 의미상의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나중에는한두종사는 어떤 관계였든 주술관계 주술관계 자 어렵게 알아듣지 말고 주어와 수로의 관계다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로 풀인 거야 알겠어 국어로 풀었어 주술관 주어 동사 관계란 말이야 여기 봐봐요 나는 와줄 주어 없어요 이걸 의미상해 줘요 얘가 아니야 얘가, 얘가 얘 아래. 얘가 의미상해 줘야 이거는 야, 이렇게 가 되잖아. 내가 도와줄 친구가 없다는 뜻이야. 이거는 달라. 그치? 미쳤나 이거는 나를 도와줄 친구야. 이 친구가 나를 도와준 거고 얘는 내가 도와준 거야. 내가 도와줄.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쵸?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역할이 다른데요. 이런. 노원의 역할이. 이렇게.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거? 다른 거 있을 수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떤 거? 어... 그렇지. 이쪽으로 한번 봐볼까? 뒤, 쪽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 요런 한번 볼게요. 셔츠가, no pocket. 호주머니가 없네요. 자, 셔츠를 입었는데, 셔츠. 쇼트하고 슈트, 쇼트하고 달라. 쇼트는 아래야. 쇼트는 반바지. 셔츠. 셔츠는 상의야. 자, 그러면 셔츠에 뭐가 없어? 포켓. 호주머니가 없어. 물건을 넣을 호주머니가 없어. 어차피 투구정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 맞는데, 자, 그럼 앞에 필수지거인, 요 명사와 뒤에 나와 있는 투구정사 꾸미는 수식하는 후치수식어의 관계를 잘 보장 말이야. 아, 하나는 건졌어요. 주술관계. 이번엔 술목관계라고 적어볼게요. 술목관계라는 얘기는 수어는 똑같이 나오는데 이젠 주어가 아니라 목조가 나온 거를 술목관계라고 합니다. 물론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면 얘가 목적어예요 얘가 동사 수로예요 이걸 술목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 수 결국 영어에서는 동사잖아요. 아까는 주어동사관계였지 않았어요? 주어동사관계. 그렇죠. 여기서 얘가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이건 주어. 얘는 수어. 동사의 관계. 그래서 이건 주술관계라고 있습니다. 주술관계. 그런데 근데 얘는 술목관계예요. 그럼 면얘들이 확인할 방법은 목적에 어집어넣으면데요파켓이 들어가서 어디 에목적어가면 여기로 안 들어가고 여기 있으니까 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주머니 속에 물건을 넣다. 되네. 네 이런 걸 술목 관계로 안 되니까. 그래서 시 셔츠는 오징어니가 없어요. 물건들을 나올 이러면 돼요. 뭐, 뭐, 한. 자, 그리고 기본적인 술목 관계와 주술 관계가 여러분들 정립이 됐으면 결국 투정사는 기본적으로 능동, 미래의 의미가 있다. 능동, 능동. 미래, 미래. 할. 아직 안 넣었단 얘기예요. 아직. 그렇지 어, 이런 식으로. 자, 앞쪽으로 다시 와서 서 어, 그는 마지막 사람이에요. 우리를 배신할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다. 이것도 주어, 동사관계 주술관계라는 걸알수 있다. 맞니? 그렇지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배신할 마지막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공 이런 거 많이 외잖아요너 레스트 명사 해놓고 투정사 하면 결코 뭐만 하지 않을, 이렇게 해서 봤단말이야 결코, 뭐뭐 하지 않을 이라는 뜻으로 해서 그래요. 결코 뭐만 하지 않을. 자, 그래, 그래서 결코 우리를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응? 어? 결코 뭐만 하지 않을.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니다 즉,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오케이. 여기.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자, 뭐가 있대요? 침묵할, 침묵을 유지하는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을 유지할, 그죠? 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침묵을 유지하는 게 권리이기 때문에 차나이도세계 크로스 시킵니다. 격 관계도 있다. 침묵요 사실. 침묵, 하는게권리예요 은희. 자, 그래서 세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죠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다. 저를 이용하면 뭐가 가능할까요? 어? 우리는 화끈하게 깊이 있게 들어갔다 다시 빠져나올 건데 그 절로 바꿔줄 때 이, 이게 관계 대명사의 격을 결정해. 주격권이 있는 거잖 목적격 관계 되면서 술목 관계는 당연히 목적격 관계 되면서 주술 관계는 당연히 주격 관계 되면서 어? 이래요. 구지 않겠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통격? 통격이 됐죠요 통격이 되죠. 응? 네가 신복을 지킨다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예상성개이유잖아 너는 뭐할수 뭐 있어? 혹시 캔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지? 왜? 나머지, 사 니가 친묵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 동격이죠? 동격이 될줄 알았어. 아. 그치? 어. 이건, 이건, 이건, 주호동사. 주호동사 관계라 주격 관계되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주격 관계되면서 됐었어. 그 다음에, 자, 능동 미래의 미래매. 뭐, 미리 쓰면 되잖아. 그리고 뭐, 비트레이. 비트레이. 뭐를? 우리를, 우리를 배신할. 마지막 사회. 좋을 것? 배신할 수있이면 어, 주격 관계라서 썼네. 주술 관계니까. 출목 관계는, 뭐, 어떻게? 그지목적 관계로 쓰는 니다 해봐, 이거. 다 해봐. 어. 자, 그러면, 목적격 관계는 항 뭐가 쓸게. 대신에 휴지 쓰고요. 그 다음에, 잘 봐. 투푼. 물건을 넣는 게 누구예요? 응? 우리 쓰면 되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될것 같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뭐, 넣 w h e 어? 왜? h e put, things. 물건을 넣어. 어디에다, in. 없잖아. 그럼 결국 얘가 들어와서 일로 들어갈거야 돼. in으로. 아, 전치사 이내 목적어니까 성행사로서 이런 걸 뭐라고 러거든 <목적> 목적격 관계명사 이런 거잖아. 그지. 자 구를 뭐로 바꿨어 절로 바꾸죠. 근데 원리는 똑같다. 형용사군 형용사절이 되는 거 그래서 관계명사절, <목적> 관계구사절. <목적> 요 얼마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봅죠어다 했나? 자 여기 보시죠. 그럼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뭐달의착륙 맞죠? 주술관계죠? 주술관계. 투정 사기에는 주격 관계문사들도 바꿔줄 수 있다. 여기. What is the best way? 최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어를 배울. 우리가 영어를 배울 최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울 최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웃음> 내가 왜 위니치를 썼냐면, h 울을못 쓰니까. 그래. 방법. 방법. 방법. 완전한 문장 아니에요? 완전한 문장이잖아, 이거. 보여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영어를 배울 거야. 우리가 영어를 배울 최선의 방식. 그런 경우, 하울을못 쓰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이니치 EH 쓴 거야, 아, 들아 어, 이게 부사들이네. 어? 어, 이게 부사들이네. 이렇게 간단 말이야. I have no time. 자, 우리 시간이 없어. 뭐, 걱정할 시간이 없어. 그런 사소한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걱정할 시간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뭘로 바꿔든데왼웬으로바꿔든데 돼. 뭐, 그렇잖아. 우리가, 아, 내가 네 아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뭐? 걱정해. Well, what i about, 어쩌고저쩌고, 몰라, 몰라, 그한 사선 것들을 완전히 문장나갖고 앞에 선행사 타임 꾸며준다. 됐죠? 이런 때, 이런 어떤 시간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 이게 특정서가 만만치 않네. 이세개 설정, 관계 설정, 주, 주, 주술 관계, 목적, 어, 주술 관계, 술목 관계, 주격 관계의 사들을 바꿔주고, 목적격 관계의 사들을 바꿔주고, 동격의 대처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관계의 사들을 바꿀 수도 있다. 시간의 개념이 오고, 장소의 개념이 고 이유의 개념이 오고, 방식의 개념이 오면, 나머지 관계부사들을 동원하면 된다.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럼 끝이야. 모든 절, 모든 불을 다, 통정사분을 뭘로? 절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을. 말한다. 이걸 꿰 뚫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최고의 고난도 문제도 맞출 수 있다. 어? 최고의 고난도 문제라고 내가 일컬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 그닥 이게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없어요. 크리에서 내면 변별력 문제는 아주 적합해요. 그래서 좋다는 얘기예요. 자, 나머지 것들. 자, 마지막 사람뭐 방을 떠날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바로 전등을 꺼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꾸며주잖아요. 어떤 관계예요? 마지막 사람이 떠나는 거 맞지? 바꿔? 관계명의소를 바꿔주면 되잖아. 자, 덜레스 같은 게 붙었으니까 그냥 같은 거 써줄게요. 네. 떠나 자, 뭐, 웨어. 레이버 나머지 똑같겠지? 또 어, 어쩌고저쩌고 몰라몰라. 끝나 주소 관계잖아. A person e e d to live 하니까. 주술거 없네. 그치? 운동, 미래, 미래.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 방법 차원은 없네. I want something for my children to read. 자, 나 원해요. 뭔가를 원해요. 뭐. 나의 아이들이 뭐 읽을. 이거는 요거의 의미상의 주어고요 얘는 뭘 꾸며주냐면 something을 꾸며줍니다. 어떤 관계에요? 뭔가를 읽다. 아, 술목관계에요 자, 이거는, 자, 색채를 이렇게. 절로 바꿉니다. 어디를? 왜두부정사 이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바꿔야 되니? 왜? 의미상이로 써았구나 툴이 이래 의미상이로 써았으니까 주어 동사로 사용하란 얘기야. 그 다음에 썸띵이 두면 뭐가 돼? 툴이 이래 목적어야 목적 관계 동사래요. 이건 출목관계야. 썸띵은 꾸며주긴 하지만 썸띵을 읽다잖아 그래서 출목관계. 갑니다. 예. 네. 관계 동사서 썼어요. 출목관계니까 목적어 빠져있죠. 그러면 주어는 의미상이되어 있으니까 주어도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뭐. 아직 안한 거예요. 아직 읽은 거 아니에요. Well, I 아이들 well. 그 다음에 read. 끝. r e a d 목적 없잖아요. something 대로 문제. 나의 아들이 뭔가를 읽을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읽을 뭔가가 아, 나는 필요한. 나는 원. 됐니? 응? 됐지, 됐지, 됐지. 자, 마지막 이거. 응. 뭐? With increasing knowledge, man's power to control his physical environment. 자, 어떻게 된거예요 자, 이거 봐봐. 아, 지식의 증가네요. 지식의 증가. 지식의 증가로 인해서 이거 묶어줘야지 이렇게 지식의 증가로 인해서 전면 분노야. 네. 인간의 힘은 얘가주어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뭘 보여준다. 이걸 꾸여준다 바로 그의 인간의 피지컬입니다. 피지컬, 피지컬, 물리적인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바로 그 인간의 힘이 인간의 힘이 어떻게 됐어? 증가하고 있다. 늘어나고 됐죠? 이것도 능동 미래힘이많죠 뭐뭐 할? 정리해 봐.